그 숙소는 옆이야 다른? 예한 5분 거리입니다 아 먹방은 이렇게 하는거예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렇게 하는거예요 음 먹방을? <웃음> 그거 원래 그거 사진으로도 나중에 찍을 수있어네사 영상 찍은 거야 이거 스피 c l i n i c i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서도 품절 k e l 잘 먹겠습니다 여기 찍었어? 멋 아, 올리브오일을 계속 많이 먹으면 간이 되겠네. 빵 있잖아. 빵 같은 걸 그래서 막 눈빛을 눈빛 찍어서 막 그냥 아침에 그냥 먹으라는 얘기 음. 저것도 몸에 좋은 거 아니야? 그래서 음, 발사믹도. 그래서 발사믹이 약간 카바해주잖아 그 느끼한 게. 음. 와어 저거 발사믹 진짜 맛있어. 어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를 가면 바다, 해변. 어디가? 오... 오... 와... 와... 이거는 찍어서 오션뷰와 리버뷰. 저희가 안 그래도 아. 리카드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. 시간을 조금 맞춰 가지고 요번에 네. 응. 아, 이거 설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<웃음> 인터뷰 하고 <웃음> 오늘 뭐... 기분은 어떠십니까? 나중에 이건 해야지. 제가... 무빙 잘해라. 제 무빙 아이돌처럼 할게요. <웃음> 아이돌? 그 <그래>, 아이돌처럼. <웃음> 예. 아이돌처럼. 예, 무빙을 알아서 아이돌처럼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Thank you, very nice,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